Halo teman-teman,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Anda yuk terus i n so today I came to the c a m p 음. 이따가 할게 이따가 조금만 이따가. So today I came to the kampung Yogyakarta, Indonesia. 짠. 안녕. So. 안녕. 재밌어? Okay so the reason I came here is So yesterday I arrived Yokyakarta And I work around the street and I hold some Korean So I met a lady by accident So we just talked a little bit at that time And I gotta know her husband work in Korea He has a really adorable son And even she invited us her house today So that's why I come here So I wanna share this moment with you guys It's really adorable place Then I m p r e t t y let's go <that Wow, it's here It's so good s e l l o Hello Hello 안녕. 하세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 안녕하세요. 아, 마워 레지! 레지! 아, 나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 아, 나 아, 는 아, 나도 아, h 아, 나도 아, 나 e a 나 아, 나도 아, 나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고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이야.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 나도 아, 나 아, 아, 나도 예. 아, 나 아, 나도 yeah. 아, 나 아. <목소리> <목소리> 빠빠빠빠 네. 오늘 제가 하루 아빠처럼 놀아주는 거 어때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웃음> 아, 근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어. 그냥 같이 <웃음> 놀까? 보브라인딩이다 와우. 오해, 지났다. 라지. 라지. 라지. 라지. 라지. 라지. 라지. 오. 아, 이거터 해. 지났지 비행기 에서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예! <웃음> 나라만다, 나라다나다나라다나다나라다다나라다나다나다나다나다나다나라다나라다나라다나다나라다나라다나라다나라다나다나다 가자 가자 가자 아이프레기 아이프레기 야오야 사파 아 축하 아, 아,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형금식도 하고 있는데어떻게 짤란. 대로잘란 에너지가 나다 어, 잘란란란란란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t a n Matan, Matanapa. Mia, a m o o s m a l n u k s a n a I d o n I t k n 리 w 리 don't k 리리리 t 아, 몰라, 몰라. 아, l a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 아, 이거 아, 혼자 먹을 수 있어 유캔 d 엣 오, 늘잘 먹네. 잘 먹네. 아 눈사태 기스미나자 스밀라 기스미라 스라 기스미라 기스미라 기스미라 기스미라 기스미아 기스미라 기스미라 스잘스 Premises, 아빠가. 보라빠, 보라 아빠. 어, 싸봐, 싸봐. 지금 아빠. 아니야 아빠 같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경험자라 그런지 나보다 훨씬 잘 놀아주네. 근데 보다육가가더 힘들다고. 그거는 그래. 신이 어. 어. 여성분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형. 라리, 라리. 형 아들 같아 뭔가. 아, 어, 너무, 너무 귀여워. 인사해 봐. 어. 아바 괜찮아. 아이고 잘 졸려서 하고, 그래 졸려서. s e l a s 드라마 띠두둘둘 티둘. 티둘. 티둘. 티둘. 둘둘둘 잘생겼어. 편은 한국 사년 된 거. 네. <놀람> 네.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래도. 너무 보고 싶. 그렇죠. 그... 저도 애기 못본지 한참 돼가지고, 저도 한 2년, 1, 음... 1년 반 너무 보고 싶은데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 진짜 오랜만에 애기 놀아주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너무 좀 행복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할라 하러 갔잖아요. 그 기분 너무 그 설명하기 힘든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무슬림 가족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인샬라 아, 아빠, 아빠 마오 필요해요 뭐? 내가 사줄게 아냐아냐아냐 아, 디아냐 아. 이스티에 스와미 제디 아. 그건 안되지 아빠 아빠. 오, 그러니까 아빠 일단 갔다 오는걸로 합시다 그러면 얘는 아직도 여기서 <웃음> 아침부터 <웃음> 계속해서 <웃음> 자고 까무바로바루뿌냐아방부아바로바루바루바루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아. 우리도 너무 재밌어 상앗쓴앙 인자알라 인자라 아 그러면 일단 뭐좀 먹을 걸좀 사고 진짜 이거는 아, 라면 라면 이거 스낵 조금 먹지 와 뭐야 얘가 좋아할 것 같아 My present for ready Kids have to clean their teeth well 이거 하나 챙기겠습니다 진짜 이빨 잘 닦아야 됩니다 잘 닦아야 됩니다 치카치카 잘하세요 아, 어, 이거 하나 닦까그지 이런 거 있어야 어, 이거 돼 이거 너무 귀엽다 응. 아 이거 사자 이거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응.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자 또 계속. <웃음>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있어 지금 <웃음> <웃음> 형이 얘기였다면 어, 내가 내가 이거 다 샀지 <웃음> 네, 어른이라 다행이야 어른이라 다행이야 뭐받 <웃음> Only for me. That's t o s l a m a r m a a e t to s o s e l a m a s o r fruit, mango, mango, mango, d and i e i l So, h a I o w I know, I k n o I k n o o w o w I k n o o w I know, I know, I w o 아, 베스팅 아, 내가 먹어볼게 그러면은. 아, 너이 정도. 이 음, 도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거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n 도이 정도. 이 정도. u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와이이 너무 착해 다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배리, o i m so looking forward to eat delicious f r u i o d a y y e 아, ma s h a l l a n k e t s a l e 와와 <웃음> 너무 예쁘다 대박인데 이거 아이언브레기와와 너무 예쁘다 우우! 너무 예뻐 인다 스칼리 우리 애기들도 저기 바다 엄청 좋아하거든 아 애기들 바다 진짜 어, 좋아해 대포고 싶다 진짜 아 빠도 빠도 빠도 빠도 우와 도망가자 도망가 딱고딱고딱고 뿔랑뿔랑뿔랑뿔랑뿔랑불랑 <웃음> 뿔랑 뿔랑 <웃음> <웃음> 저번에는 너무 무서워했대 근데 형이랑 있으니까 가자 할수 있어 캔도에 할수 있어 비싸할수 okay. okay. 있어 어아 우! 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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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웃음> 야. <웃음> <웃음> 사실 제가 놀어주는 아니라 얘가 놀어주는거같아 와! 와, 고모! 고모, 나 이제 못 가겠네. 빠. 아, 거가 <웃음> 8 0 0원이래 중국에서 한 만원 만원 만원. 열배차이다 니코레아냐? 니 수리이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그 시골 느낌이 진짜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프렌들리하고 너무 다 이렇게 친절하고 저도 이제 옛날 생활이 많이 나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그 너무 좋고 <목소리가> 불가한, 불가한. 자,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a 아니, 아이 다 먹었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한들, 한들, 한들. 근데 여기 이거 안에 뭐가 있고 이게 와 이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 와. 나나나 아, 줘봐 줘봐. 젤리야 젤리. 대박이다. 이게 팔백 원이야. 말도 안 돼. 아형그 이러지 말고 밥이 준비되는데 아, 왜 그러는 거야 밥? 형. 진짜 걸신 들렸나 이거? 마카 마카간 마카간 마카간 실랑이 마카간. 자, 자, 왔다, 왔다. 간든 간든, 헨섬 헨섬, 잠만. 예에이... <웃음> 계속 놀지 형이랑 까카포라사 마칸 M 놀자 비스밀라 비스밀라. 응가 이게 처음 아니야? 인도네시아 수박? 처음이야. 와, 왜 이렇게 달아? 나도 설탕인데 술가 안돼 술가? 음, 너무 맛, 너무 맛. 어디야? 아, 대박. 음, 와, 이거 또 먹고 싶어. 아, 미쳤어. 와 이건 뭐야? 진짜? 진짜? 진짜? 그 베트남어 아니야? 진짜. 진짜. 와. 와. 약간 카라멜 마키아토 같아. 진짜? 카라멜 마키아토 같다고? 안녕. He's my cameraman. 카메라맨. 카메라맨. 어 고마워 줘서 허팝난 예. 발 찍어서 먹어야 돼. 발발 엄청 부슬어봐. 아, 와, 가스괜찮 맛있다 맛있다 근데 좀 매워 <웃음> 아 제가 족적카 때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사람도 착하고 날씨랑 환경이 너무 좋고 음식도 맛있는데 물가도 싸 응, 응. 너무 좋아 참 이게 육아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밖에서 <웃음>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가 훨씬 힘들어 진짜 왜냐면 어. 일은 끝나면 쉬는 시간이잖아 그치 근데 육아는 퇴근 시간이 없어 이렇게 놀아주면서도 또부화사까지 같이 하는 금식을 같이 하는 게 음. 정말 나는 대단하다고 느꼈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위대한 겁니다 무슬림 엄마들은 더 대단해 <웃음> <웃음> 아니 애기가 형을 너무 좋아해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아니 애기가 형을 너무 좋아해 <웃음> <웃음> 우와우와우와우 <웃음> <웃음> 저는 이제 좀 가보겠습니다 형님 응 음, 좀... 어떡하지? 어떡하지? 놀제 야되는데 형은 놀아야되고 나는 가겠습니다 형님 아, <웃음> 아, 그래. 아, can I, can I 어 아, 지금 빨리 가래 빨리 가래 괜찮아요 어 진짜로? Okay, okay. 와 thank you, thank you, 대박이다 가자 우와. 응, 아그 아파. 아. 파 엄마. 아파. So it's time to go to Tarawi. Oh, okay, okay, okay. Let's go. <laughs> 마샬라 <that crying ses perils> 마샬라. Such a good cameraman. 와우. 아이고 귀여. 오저 미고랭 집 왔습니다. 미고랭. 그 이름이 뭐예요, 저건? 미라딱. 미라딱. 그럼 미고랭 미라딱. 오 미고랭. 오 비스밀라. 아직 뒤에 있어. 잘보세 이거 음, 귀찮은데? 뭐야 이거? 우와! 오. 우와!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라면? 미르푸스 아, 미르푸스미르푸스 아. 와! 라면 비슷한데, 라면보다 국물이 훨씬 맛있어요! I f i l i h v e here one month, I will be 100kg I'm sure, this is crazy i n a n o t h e level a b When will you see? Are you oka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You say i t o o r o 2 The Bramper Pump Pump m p 아빠, 쿠냐, 쿠냐, 마나, 그션프라 찐타. Thank you. 들 오, 대박. 오, 오, 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저랑 언니, 자고 싶대요잠 아, 그래 가자 잠이 자자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저랑 아유. 자고 싶다고 봤어요. 마마 엄마, 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엄마, 엄마, 엄 엄마, 엄마, 마마마마 엄마, 온다, 온다. 와, 아요프레기! 아요! 말레아포로 왔습니다, 말레아포로. 젠더 네? 참고 <레아> 싶어?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빠, 내가.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사사사난 아, 아, 그래. 아,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레아> 감사합니다. <레아> 루지 <목소리> 루지 <목소리> <가자. 우와. 목소리> 아 이거 사줄까? 아 이거 사줄까? 오케이. Okay, okay. <목소리> <목소리> 좋아. 이건 내가 갖고 싶다 이거. 나도 한 사카? 루지 루지 루지. 끝장. 우와. <오는> 우와. 우와. 아 <웃음> 나중에 오면은 바로 연락할게요 어, 예측해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 i l 다음에 또보자 쌈빠이 순빨빠이 순빨라기 아이고 아이고 빠이빠이 아이고 어 게. 해 갈게요 See you n 이빠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다시 족자로 돌아왔고요 제가 빠이빠이 하고 배기가 집에 와서 막 보고 싶다고 울었대요 그래서 가 너무 미안했는데 꼭! 다시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게참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제 애기랑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도 이제 제가 이제 좀 멀리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럼 이제 택시 타고 놀러 가면 되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곧 만나러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좋은 아빠가 아니라서도 너무 미안하고 그 아빠가 절대 절대 절대 떠난 거 아니니까 그 아빠가 꼭 만나러 갈 거고 많이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 많이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웃음>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p e l s e a see you in the n e n e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